우리는 우리가 왜 죽임을 당했는지 알고 있다 우리는 고분고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서서 싸웠기 때문에 그래서 죽임을 당한 거오다 우리는 외쳤수다 해방이 됐는데 또다시 친일 모래배가 똥똥 큰소리치는 세상은 안 된다 외세에 의해 나라가 갈라지는 그런 세상은 안 된다